이 이스터에그는 도대체 뭐지? 여기 일단 이렇게 구축하며 생존하십시오에 나오는 기본총이 여기 이렇게 세이프하우스 이쪽 구석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. 제가 최초인지 아닌지는 잘알수 없지만 아무튼 이스터에그인 건 확실해요. 그러면은 빅페인트볼 이스터에그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